멈취가 좋네요 너무 평화롭지 않냐? 어 지금 이 사운드가 귀에 들리는 사운드가? 왜 그런지 알아? 왜? 저는 터미리라 그런가봐 액션이 표심이 잃었 왜? 까기 어려워 봐까 깠어 우리 옛날에 판이점 알바할 때 엄청 먹었는데 아 왜? 왜 파인애플 샤베토가 아니야? 아 딸기 네베리린 베를를 써있네 아 어. 급격 나 안먹어 김성아 미쳤다 <웃음> <웃음> 라즈베리 맛도 응 그래도 딸기맛 아니라서 다행이다 딸기맛이 왜 어. 사냥 나왔는데 딸기맛이 없으면 날 안먹었어 <웃음> 딸기 안좋아하는 사람도 은근 많더라 쇠만나서 안좋아하는 사람아응나 나만 안좋아하는줄 알았어 내주변에 딸기 안좋아하는 사람 없어야 누워서 먹으면 여럿한 식동 걸려 그런다고 안 걸리겠어. 그것도 누군 거야? <웃음> 음. 맛있겠다요. 아, 탈수가 얘기한다. 이 누구는? 벌써 있어? 응. 저번에 유난해서 먹어보고 그랬는데 진짜. 맛있어 아, 있어 보인다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네네 아, 진짜. 맛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<웃음> 생각보다 많이 안 느끼해 보인다는데? 너마안 느끼할까? 이것도 먹어야 될까? 음. 이걸 먼저 먹는 게 낫지 않을까? 이거 좀 무거워 보여. 안녕하세요. 오늘 한입 먹어봐. 데이를 해보려고 아까 신세계 봐가지고 이거 러니화 샀어요. 원래 이거 말고 아치핏인가? 되게 예쁜 게 있었어요. 좀더 시원한 재질인 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다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. 저는 원래 스케쳐스 운동화 많이 신어가지고 이번에도 스케쳐스로 샀어요. 그리고 전 신세계에 뮬라웨어가 생겼길래 가고 드디어 요가복 티셔츠 두개 사왔어요 이거 약간 커버업처럼 입는 건데 옆에 이렇게 트임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뭐 요가 갈 때는 그냥 풀러서 입고 운동할 때는 묶어서 입으면 이제 안 흘러내리고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샀어요 오늘도 특이한 자세로 자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 목안 아파? 그렇게 자면? 어머. 언니 밥 먹을 거야 나 이거 라인 따서 먹는 거야? 어, 그래. 야나 아, 하나. 그래, 그래, 그래, 아, 아, 아. 감사합니다 나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기나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기다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 하나. 하나. 하나. 하나. 하 하나. 야 너무 맛있어 야, 너 그렇게 나도. 열정적인 표정 처음 본다아 야, 미친 거 아니야? <웃음> 너 오랜만에 굉장히 충분한것 <웃음> 같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너무 맛있어. <웃음> 아니, 나표가 진짜. 이, 어, 아, 이거. 이거, 이거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<웃음> 아, 마음에 들어. 만족스럽고. 보통 맛있으면 뭐 화내는 편이잖아. <웃음> 가끔 헬스 유튜브 들어가서 그, 니어 날리라고 하는데. 맛있으면 화를 잘 내더라고, 내가. <웃음> 니어 펌킨이고요. 엘차 피치랍니다. 어, 그리고 컵이 너무 예뻐요. 진짜 특이하다. 어, 이게 특이해서 짚어봤어. 어? 맛있다. 생각해 나사로니 안깼지 어, <웃음> <하면 안> 되게 특이한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네, 맛이야. 상큼해. 아, 해. 진짜? <웃음> 어, 뭔데? <수> <웃음> 야, 맛있다. 야, 되게 커서는... 여기가 되게 상큼하지? <웃음> 아, 이거 찍어야 <삐봐야> 되는데. 그죠? <웃음> <웃음> 진짜 특이하다. <웃음> 어. 살구 같아, 근데. 봉아, 보다. 진짜. 중간에 이거 국도보도 <디스토버도> 못하는 느낌인데. <웃음> 진짜? <웃음> 왜? 이 네, 머리카락. 어? 내 머리카락이야? 니 네. 머리카락이야? 내 머리카락인 걸로 하자. <웃음> 어, 그래. 나도 원래 이런 거 나오는데. 너, 너. 어 막. 빨리 음. 먹어봐. 얘 위에 건 뭐야? 일단, 입을 한 번. 짜란. <웃음> 근데 얘 위에 건 뭐야? 크림이야? 어. 그러지 않을까? 아, 너도 아직 안먹어 어, 심지어 좀 봐봐. 여기까지만. <웃음> 미안하다. 당연히 먹은 줄 알았다. 맛있지? 되게 특이하지 않냐? 응, <웃음> 어. 어. 특이해. 그 그래? 나는 응. 그냥 먹어봤는데 아, 크림이 되게 음. 맛있다 아니야 나는 크림 없는 거 아, 맛있어 진짜? 크림이 있으면 이단호각이그 아 뭐야 후추가 아니라 그 뭐야 <웃음> <웃음> 후추 말고 그 뭐야 후추 어. 말고 그런 향신료 같은 거 뭐야 계피 계피 향이 잘안 느껴져